펜을 떼지 않고 모든 점을 연결하는 4개의 연속하는 직선을 그려보세요. 방금 문제는 창의적 사고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인 심리학자 길포드의 아홉 개의 점 퍼즐입니다. 펜을 떼지 않고 아홉 개의 점을 연결하는 네 개의 직선을 그려보는 문제인데 다들 정답 맞추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정사각형의 틀 안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사각형의 틀을 벗어나 답을 찾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각형 밖으로 선이 벗어나야 합니다. 즉, 상자 밖에서 생각할 때 비로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기,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 등의 창의성 구호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세계적 혁신 전문가이자 경영자인 드루 보이드와 창조적인 일을 할때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제이콥 골든버그 교수는 모든 혁신은 공식이며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틀 안에서 생각하기란 말 그대로 나디근 환경, 즉틀 안에서 일정한 패턴 공식을 활용하여 생각하고 노력할 때더 많은 혁신과 창의성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인 제품을 생각해내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한 여러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참신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술 제품입니다. 이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고 창조해야 하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일상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하려고 하는 쉽고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내고 사업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좋은 아이디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이어야 하겠죠? 그런 후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나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통한 아이디어 접근법인 스캠퍼 수십만 개의 특허를 분석하여 만든 발명 메커니즘인 트리즈 등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그중 기존 트리즈 이론을 단순화시킨 체계적 발명의 사고를 통해 발견된 아이디어 도출 기법의 다섯 가지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날개 없는 선풍기라는 핵심을 제거한 경우 무게 조절이 가능한 분리 덤벨처럼 요소를 분할하는 경우 접착 테이프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 개발시킬 수 있는 다수화 기법이 활용된 예 전화 기능 외 사진이나 지도 기능 등을 보유한 과제 통합 기법을 활용한 스마트폰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잉크의 예와 같은 속성에 의존하는 사고 기법 등 다섯 가지 기본적인 공식에 의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탄생 된다는 이론이 바로 체계적 발명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창의성은 훈련과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서 앞에 공식을 적용해보고 실험해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해보면 어떠실까요? 하지만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과 아이디어를 기술화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들 하죠.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것들을 표현하고 시각화하여 구체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라도 제품화하여 사업화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기술사업화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기술로 구체화하여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이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아이디어 실현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이나 무한 상상실을 이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각자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험 제작해 볼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 마케팅, 팔로 지원 등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위한 연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월드는 1999년 창업 당시 클럽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프리첼, 아이러브스쿨 다음 등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00년에는 타 사이트의 카페와 유사한 클럽을 대표로 한 커뮤니티 포털 형식을 도입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벌였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다지 크지 않았죠. 그리고 2001년 여름, 창업 이후 3년 동안 큰 성장을 하지 못하던 싸이월드는 현금이 고갈되어가는 시점에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자인 사고 기법을 접하게 된 당시 사이월드 대표의 사이좋은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에서 출발합니다. 즉, 사이좋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선호하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디자인 사고를 통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홈피, 미니미, 미니룸, 도토리와 같은 사이월드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현실 가능한 기술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싸이월드의 사례처럼 시각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모호한 부분들은 제거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채워지게 됩니다. 즉, 좋은 아이디어와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통해 시각화하면 아이디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구체화하는 사고 방식으로 디자인 사고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사고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건축 전문가들인 디자이너의 사고 방식에 대해 연구하면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데요. 혁신제품 디자인 기업인 아이데오에 의해 비즈니스에 적용되면서 경영, 전략, 교육,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응용 확산되었습니다.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공감, 문제정의, 아이디어 창출, 프로토타입, 경험의 단계로 표현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정은 프로토타입을 통한 반복적 학습과 경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아이디어를 간단한 모형으로 만들어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제품을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시제품 제작 단계로 최근에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3D 프린팅 등을 활용하여 빠르게 개선된 제품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통한 반복적인 피드백으로 기능의 추가, 변경 등을 반영하고 개선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제품에 녹아들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수행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작업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이해 및 지식 교환을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사용자가 되어 공감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당장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두렵고 망설여진다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여 생각을 보여주는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질레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킨 혁신기업으로 기존 면도기 시장에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질레트의 안전한 면도기는 창업자 킹캠프 질레트가 영업사원이었을 당시 고객과의 미팅에 늦지 않기 위해 급하게 면도하다 얼굴을 베이면서 안전한 면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쳐 지나간 생각을 현실화시키기로 결심하고 6년이라는 오랜 시간 끝에 결국 1회용 면도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질레트는 면도기 시장의 대표 브랜드가 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다 할지라도 제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질레트의 아이디어가 환영받지 못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의구심과 거부 반응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 창의적인 인물과 기술 창업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그랬듯이 킹캠프 역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